아뉴욕 홈타운 뉴욕 o 타운타운뉴욕뉴 유? ㅋ ㅋ ㅋ ㅋ ㅋ ㅋ m ㅋ ㅋ o w 뉴는 브이로그라서 카메라 한다고 하나안돼이미지 카메라 없어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 걸어다니면서 이미지에 지는고움을 하는 편이잖아 안하 뉴욕 같나요? 뉴욕? 원래 뉴욕은 보러 에서막 인사해요. 뉴욕 겨울오는 것도 별릴것 같아. 뉴 여름 아니면. 네 여름 아니면 가을. 아, 가을? 그러니까 뉴욕 겨울이 약간 좀가게 아, 차갑다. 이게 아, 진짜. 뭐, 아니, 아니, 아 진짜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 아니 게 아니야. 아니 되게 웃겨 가지고 그런 거야. 아니, 근데 나무까 겨울이 차갑지. 아, 그치, <웃음> <좋은> <웃음> <웃음> 그건 맞지. 당연히. 뺏어 아, 우리가 항상 지 아, 겨울이 안 차갑지. 여기 왜? 여두개 차갑다. 호시는 보내줘? 호시 보내줘, 사 보내줘. <목소리> 정한이 형 사진 찍어, 안 그래? 아니 심지어 그래? 내 개인 사진이야 막 어디 가가지고 있어? 나 호시야 저기 가봐, 사진 기로 막 <목소리> 찍어. 아, <목소리> 나 혼자 가자. 자기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기가, <웃음> 자기가 간지겠 <간직해. 웃음> 내가 호시 보고 싶을 때 보는 거야. 정이서 <목소리> 어, <여기가 잘해줘. 목소리> 사진 하나 찍어? 오 좋다 좋다. 어. 저기서형다 같이 앉아서 찍자. 여기? 어. 여기, 여기 우리 뒤쪽 아, 산 <웃음> 같은데? 여기? 여기? 어, <웃음> 여기? 여기. 나도 한번 찍어줄래요? 아도은데아 도우인데 저희가 원래 한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좀 많이 못고 <웃음> 도착해서 이렇게 하루 도착해서 이고 싶잖아 기분 힘드셨어. 아, 이게 어. 추워가지고. 어, 아 청소년도 또 있어. 얘가 이건 다람쥐인가? 그니까 다람쥐가 네 종류인가 있대. 아, 그래? 어. 근데 이거 미. <웃음> 패딩 입고 나고 <날고> 그랬어. <웃음> 뭔가 도겸이가 패딩 입지 말라고. 뉴욕의 느낌을 내라고 하면서 무쌍 입으라고 무쌍 빌려줬는데. 누가 옷이야? 그건 <웃음> 다 <웃음> 고는 yeah. yeah. <웃음> 갑자기 나도찾아봐 <웃음> 아, 우리 어디 갈래? 우리 지금 호시가 내비게 되시에요 호시가 가는 길으로 가요 호시 형 어디로 가요? 아 멋있다 멋있다 신박이야 음, 그러 언제 끝나냐? <웃음> 나가고 싶어요 <웃음> <웃음> 순간이동에서딱 나갔으면 좋겠다 아 그래? 네. 아, 네. 나간 다시 가야 돼 돌아가야 돼아죽 조금 어좀 아파 왜? 신발, 신발 때문에 신발 때 신발. 피나? 피나? 잠깐 바까실러 까 <웃음> 신 발이 원래 안 그랬는데 피가 나도 오늘 <웃음> 피가 나도 멋을 <옷을> 중요시하는 <웃음> 아니 이패션니스타의 건음식 시즌 4 살까? 그래 여기 스케이트장 왔네. <웃음> <웃음> 아, 여러분 스케이트 타자? 할 <웃음> <살> 거야? <웃음> 스케이트? 어, 알았어? 아, 패스가 아, 아, 스케치? <웃음> 이끄는 대로 우리 관리를 했다. 가 진짜 뭘 하는 아나 아니, 따라. 아니, 아니, 아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처연한 말투로 아이러게 왔어. 하길래 편안해. 뭐 지금 편안해. 그럼 너의 자유로 너을 내가 지금 상관해 줄게. 이거 너가 하고 <웃음> 싶은 대로 갈게 라고 해서 지금 된 거야. 내 여기서 들라바나라나가 맛있어. 아니면은 베이플 시럽도 맛있을 것 같은데. 베이플랑스트베리 나는 c 라 바나나 진짜 e 나 h i s n u e l l a b a 1? 오, 혹시 이걸 잘하네? 오오 예. 오오 아, 이런 마이야 깎아주세요. 에이, 깎아주세요. 마할, 마할. 마할. 저거만 깎아주세요. 할할 이거는 또안 봤어요, 여러분. 마할. 마할 안 봤어, 요거렌드리면서 아, 근데 뽀쌤 깎아달라고 생 아 <웃음> 그치? <웃음> 어 가자 이거 약간 부침개 같은데? <웃음> 정한이형 어? 먹어나 볼까? 네 먹어나 볼까 야 먹어 어때?x2 이거음 억세하게 땡큐 제일 말없는 데 먹었는데 <웃음> 속살 못. 아, 이거 많이 먹어 음 맛있어. 먹는 음, <웃음> 어 봐. 너로먹고나도 한번 빌려줄래? 어 혹시 바나나를 음 쫙딱다 먹었어. 맛있어. 좋아, 좋아. 와,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면있가 너무 시려워요. 맛가어려우면 머리 아파지는 거 알죠? 그래서 이렇게 맛있 我哋又你哋又요哋又我이又我哋又我哋又我哋又我哋又我哋又我哋又我哋又我哋又我哋又我哋又이 <놀람> <흰색? 흰색? 놀람> <일단 이거? 놀람> <같아>. <놀람> Take it f 1 f 1 e 1 n Fifteen? I'm a quarter of fifteen. Take it ten, ten, ten, ten, ten, e r t e e n f 뉴욕 팬이 뉴욕 <웃음> 아 뉴욕에 왔으니까 뉴욕에 왔으니까 맞지? <웃음> 뉴욕 <웃음> 어? <웃음> <웃음> 먹으러 갈까요 여러분? <웃음> 피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로울> 스테이크 레스토랑, 레스토랑. <웃음> 저거 하나만 <먹으러> 가 <웃음> 저거 하나만 가니 저쪽으로 가면 같이 나오지 않을까? 어, 어, 그 어, 여기서 나오겠지. 여기보다 나올것 같아. 이거 없을 것 같아. 어. 없을 여기, 여기. 포시야, 여기, 여기 아니야? 어, 어. 여기는 좀 여기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니야. 형, 카페가 나왔어. 어, 어, 오, 여기 슬슬 나온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 너무 아니야. 너무. 그래, 일어 가봐라. 아, 하지 말자. <웃음> <웃음> 아니 이 재미가 있는 거야. 아, 모르겠어. 진짜 <웃음> 왠지. 지금까지 이제 계획 없는 여행이었는데요. 지금부터 용뭉어져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될거예요이 디버기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없어. 아, 세 번째 없네. 세 번째 뭐야. 콩콩 음, 콩어 음, 음, 맛있다 난 약간 시크머니 맛있네요 맛있는데? 나 미국에 살았으면 진짜 뚱뚱했어 봐 이제 너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입맛에 맞아? 어, 어 진짜? 나는 혼자서 피자 시킨 는거한 번도 없어 진짜? 뭐, 지금까지 살면서 진짜? 진짜? 홈피 나쁘지 않아 난. 나 약간 새벽에 홈피가 자주 먹었어. 그래? 내가 밥을 먹으려고 피자를 시켜서 먹는 거야. 추천받아서 갔는데. 너 되게 피자 조금만도 맛있어. 응. 피자 치킨 세트 이런 것도 맛있어. 응. 맨날 짜글이 막강된장막 응. 응. 이런 거 한식 쪽이고 밥 쪽이고 응. 뭐. 먹어보자. 이제 그냥 이거 씹 씹해서 민규랑 <목소리> 같이 안 먹어. 민규랑 나랑 안 먹어. 난난 이거 노래에서 많이 들어 우리 데뷔 때, 빌보드 1위 곡 뭐지? 2 0 n 1 I turn the ego. 가 5년도에 빌보드 1위 곡이었대 n 때가... 그 아, 이것도 우리 데뷔 때는. 데 네. 제이슨 n d 라 아, 맞아, 맞아. I'm sorry. i 서 sorry. I'm sorry. i 진짜 엄청 떨 y 지 m sorry. I'm sorry. I'm s 네, 학교 갔다 오면 맨날 안 보랬어요 어. 네 시간 동안. 진짜. 진짜 화장실 간다고 해놓고 호시 형이 선재준 해장국 먹으러 갔던데 10분 만에 먹었어 우리 대표 삼겹살 중 그것을 먹고 왔었어 와 어디서? 야 대표 <웃음> 삼겹살 <웃음> <삼겹살을> 어디서 먹었어? 양경의 전국집에서 대표 삼겹살를 팔았어 아 어, 맞아 맞아 어. <웃음> 형도 갔었어 그때? 아니 연습생 때면 겨울이 제일 기여워 나도. 어. 나도 겨여 우리 겨울, 겨울 때 그냥 부고. 그때 청소하다가 눈 온다고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노래던 기억인가? 나 다른 회사 있다 왔어?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이게 기억이 안 나.